I'm so high up and lucid You take me to a safe place We steady on the s a m e p a c e I'm crazy You like that Don't back down Now you d a l k back Keep it spicy That's a fat fact We on the right try j a 오늘은 짝사랑하는 남사친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소개팅 메이크업 때 제가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했더니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남사친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해요. 뭔가 설레는데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FW 신상 제품들 위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얼른 메이크업을 진행해볼게요. 앞머리를 까주고 제가 기초 단계를 조금 대충 하고 와서 매일매일 뽑아 쓸수 있는 마스크팩을 할 건데요. 이게 한 번에 수분 충전을 빡 시켜주는 애예요. 제가 저번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애인데 바쁠 때스킨만 바르고 이걸 해주면 은 빠르게 얼굴에 수분을 충전시켜주거든요. 오늘은 좀 얼굴에 글로우한 윤광을 줄 거기 때문에 얼굴에 수분감을 잔뜩잔뜩 잘 줘야 돼요.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도 막 붓고 목소리도 살짝 잠겨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빨리 붓기가 풀려야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으로 한번더 수분감을 주고 자외선 차단도 해요 너무 많이 짠거 같은데 <웃음> 손에도 발라줘야겠다 오늘 파운데이션은 퍼펙팅 글로우 세틴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 다 잡은 파운데이션이에요. 피부에 예쁜 윤광까지 더해줘서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줘요. 제가 피부가 흰 편이라서 파운데이션 홉수 중에 가장 밝은 21호 핑크톤의 A02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피부에는 밝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뭔가 건강하고 화사한 느낌? 사람의 인상 중에 피부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피부 상태가 별로면 뭔가 예뻐 보이는 느낌이 덜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에 파워매트보다는 이렇게 용광이 도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이 좋은데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24시간 지속되는 롱래스팅 효과도 있어서 밖에서 오랫동안 활동해도 수정화장을 많이 하게 되지도 않았어요. 요즘 환절기라 사람들이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많이 찾게 되는데 커버력과 지속력을 갖춘 파운데이션을 찾고 계시다면 이 파운데이션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VDL에서 실키한 수제이 파자마를 선물해 주셨는데 오늘 파운데이션 광채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응 생각하면서 선물해 주시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심쿵. 다음은 파우더로 부분 부분만 터치해 줄 건데요. 오늘은 피부의 윤광을 살리기 위해서 광이 돌면 예쁘지 않은 부위에만 해줄 거예요. 저는 팔자 부위나 코 주변, 그코옆등 그리고, 그리고 눈이랑 눈썹까지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머리가 있으니까 떡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에도 팡팡팡팡. 그리고 턱밑 여기에 나중에 쉐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쉐딩 제품이 떡지지 않게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돼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되면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요즘에 약간 이렇게 윤광 도는 메이크업하고 나갔더니 피부 칭찬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다음은 아이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이번에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새로 나온 브로우라서 한번 사봤는데 부드럽게 그려지면서 발색도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톤 다운할 것까지 색을 생각해서 골랐는데 두 번째로 밝은 컬러거든요. 근데 밝은 머리일 때보다는 흑발일 때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눈썹은 완만한 모양으로 굵지 않게 그려줄 거예요. 지금 눈썹 컬러가 조금 진한 느낌이라 밝은 컬러 브로우 컬러로 조금 밝혀줄게요. 제가 원래 눈썹이 조금 진한 편이다 보니까 밝은 머리일 때 눈썹 탈색을 안 하면 은 너무 약간 쑥껌댕이 같아요. 아이브로우까지 하면 눈썹 마스카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해요. 이제 앞머리를 내려볼까요? 다음은 얼굴 윤곽을 커버해서 좀더 뚜렷하고 입체적인 윤곽을 만들어줄게요. 이 제가 제 남사친 솔들을 슬쩍슬쩍 꺼내볼 건데요. 부끄럽고 재밌는 시간이 찾아왔네요. 제가 남사친들이랑 많이 엮였던 시기가 딱 학교 다닐 때까지만이었어요 왜냐면 남사친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가 엄청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런 내 또래 친구들이 그래서 이때가 제생각엔 아마 제일 피크 시기일 것 같아요 남사친과 여사친들 짝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녀공학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예전에 남사친들이랑 노는 거를 더 좋아했어요. 뭔가 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과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격하게 노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서로 욕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노는 게 남자들이랑 애 되게 친하게 놀다가 썸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나는 그냥 이 친구가 재밌고 좋아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그때는 문자였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에게 고백을 몇번 받아봤는데 사실은 저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되는 단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친구랑 그렇게 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소문끼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인 거고 저도 예전에 자만추를 추구했기 때문에 지인관계에서 발전하는 거를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제 자신을 파악하고 친구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 발전은 전혀 꿈꾸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는 어렸을 잘 모르잖아요. 자아가 완성되지가 않아가지고 <웃음> 고백을 받았던 친구들 중에 확실히 저도 호감을 가졌던 친구가 있었는데 막상 고백을 받으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정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 호감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고 기분이 저도 뭔가 그 친구들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되게 미안했어요. 그때는 솔직히 제가 아니 뭐 사귀기 싫으면 은 거절하는 거지 이렇게 해, 생각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나중에 자기가 뿌린대로 거둔다고 차여 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얘들아 정말 미안했다. 그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생 때 이후로는 점점 남자, 남사친들을 자남 거의 약간 손절쳐가면서 되게 철벽하는 그런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남혐까지는 아닌데 약간 남자인 그런 친구들이 되게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중2병에 걸려가면서 약간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은아 약간 뭔가 현타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허무했어요. 그래서 점점 남자애들이랑 거리를 확 두고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썰 푸는 사이에 얼굴 굉장히 예뻐졌네요. 역시 쉐딩 최고! 이미 글로우한 윤광이 돌긴 하는데 이게 하이라이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느낌 차이가. 그래서 코랑 눈썹 뼈랑 입술 위에 정도만 해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먼저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진저 파우더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눈 안쪽에는 다른 컬러를 사용할 거라서 아이홀 부분 위주로 언더까지 크게 영역을 잡아서 해줄게요. 그리고 살짝 보랏빛이 도는 모브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안에 실버펄도 들어있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도 줘요. 언더에도 살짝 해줄게요. 음 제가 딱 원하던 느낌이 나왔어요. 진저빛 안에 살짝 보랏빛이 도는 컬러가 있으니까 되게 오묘하지 않나요? 아까 썰을 마저 풀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남사친이랑 들연을 끊은 채로 입학을 해요. 근데 제 고등학교가 1학년 때는 남녀 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사친을 만들 기회가 되게 적긴 했는데 저는 그 분반인 상태가 더 좋았어요. 뭔가 서로에게 더 신비감과 안달남을... 그래서 그때 뭔가 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남사친에 대한 사건만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남녀 합반이 돼요. 근데 저는 또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특수반을 들어갔어요. 거기엔 또 미술은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친구들이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 와일드 브라운 컬러를 바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기서 몇안 되는 남자인 친구들 중에 저랑 조금 친해지게 되는 단계인 그런 친구가 생겼었어요 뭔가 친구라고 하기엔 되게 어색하고 그렇다고 안 친한 건 아닌 그런 단계 있잖아요 눈이 길어 보이게 가로로 길게 빼줬어요 쉐도우를 그래서 그 친구랑도 친구가 되기 전에 결국 사단이 났어요 저한테 직접 고백한 건 아닌데 뭔가 긴가민가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 있었는데 제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솔직히 친구로서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해지기도 전에 바로 안타깝지만 같은 반인데도 되게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남사친을 만들고 싶었지만 뭐 아쉽게도 그 이후로는 그냥 남자애들한테 거의 다 철벽을 쳐가면서 그런 학교에서의 로맨스는 없었어요. 저는 진정한 남사친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 이런 마인드가 딱 박혀버려요. 이게 엄청 논쟁거리잖아요. 남녀 사이에 친구가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저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제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물론 뭐 아무리 같이 이렇게 지내도 절대 연인 사이로 발전 안 하는 관계가 뭐 있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짝사랑을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사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어서 나중에는 올레리 꼴레리가 된다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댓글로 좀 보셨으면 남겨주세요. 남녀 사이에 절친이 될수 있는가? 아이라인은 너무 위로 빼지 않고 적당한 길이로 살짝만 빼볼게요. 아이라인은 이정도로 해주고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사용했을 때 많은 분들이 영업당하셨던 마스카라인데 제가 봐도 그때 속눈썹 표현이 대박이었거든요? 속눈썹 표현에 따라 메이크업 느낌 차이가 꽤 나는데 오늘은 꾸꾸 느낌이니까 힘좀 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는 되게 고백받는 걸 즐겼거든요? 얘가 뭔가 고백할 것 같다 하면 은 이렇게 밀쳐내지 않고 막 괜히 모르는 척 어? 어? 나 이랬던 것 같아. <웃음> 진짜 그때에 나 정말 쥐어받고 싶다. 그래도 빨리 정신 차려서 나중에는 이런 남사친이 뭔가 나에게 요상한 마음을 품은 것 같다 하면 은 바로 벽치거든요. 나한테 고백은 생각도 못하게 아 얘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제가 행동을 아주 똑바로 하죠. 이제는 그 고백 거절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그 이후에 사이가 되게 어색해지잖아요. 그럼 친구도 뭣도 아닌 관계가 되고 그냥 멀어지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있거나 호감이 있는 거 아니면 은 정확하게 딱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썼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애교살에 살짝 힘을 주고 이 쉐딩으로 애교살도 강조해 줄 거예요. 제가 이번 메이크업도 남사친들한테 사전 조사를 받았는데 요즘에 우리 애교살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기 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때? 어떤 게 나? 하니까 야, 한게 훨씬 낫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제얼굴에 애교살이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확실히 애교살이 있는 쪽이 눈이 더커 보이잖아요. 얼굴 면적도 여기가 좁아 보여서 오목조목해 보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애교살을 강조를 해줬지만 아 나는 애교살을 강조를 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확실히 더 신경 써서 넣는 것 같아요. 보랏빛 베이스에 큼지막한 오팔펄들이 들어간 글리터 섀도우로 뭔가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줘볼게요. 이제 메이크업 끝으로 거의 다 왔는데 립은 VDL 립스테인 메쉬드 벨벳을 발라줄 거예요. 총 5가지 컬러로 모브 핑크, 베이지 코랄, 코랄레드, 칠리 브릭, 트루 레드 컬러까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S자 곡선형의 어플리케이터로 되어 있어서 밀착력을 높여주고 그라데이션 립, 풀립 모두 연출하기가 쉬워요. 저는 1호 프로즌베리 컬러를 발라줄게요. 입술 속은 부드러우면서 촉촉하고 겉은 보송보송한 겉보속촉 틴트예요. 입술 주름 커버력 인체 적용 시험까지 완료했다고 해서 기대하고 사용해봤는데 정말 주름 사이사이를 채워줘서 볼륨감 있는 예쁜 입술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소개팅 메이크업 때는 붉은 컬러의 레드립을 발라줬었는데 남사친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알고 있다는 그런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를 발라서 은근 혈색이 더해진 예뻐진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지금 한 겹을 발랐는데 한 겹을 조금 더 발라줄게요. 코랄기가 거의 없고 보라빛이 살짝 도는 차분한 핑크 컬러라서 쿨톤 분들이 바르면 안 예쁠 수가 없는 색이고 가을, 겨울에 무드 있게 바르기 너무 좋은 색이에요. 그리고 이 색이 오랫동안 유지돼서 입술에 자주 덧발라주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픽한 5호 애플필링 컬러를 살짝만 덧발라 볼게요. 벨벳 특유의 텁텁한 레드 느낌이 아니라 맑은 레드 컬러라서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진 듯한 그런 화사함을 만들어줘요. 근데 오늘은 이 모브 컬러가 메인이기 때문에 아주 살짝 느낌만 내볼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붉은 혈색이 도는 느낌으로? 여러분 진짜 이 틴트 너무 혁명적이에요. 진짜 컬러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 모브 핑크도 너무 예쁘는데 요즘엔이 레드에 좀더 끌리는 것 같아요. 바를 때마다 진짜 예쁘게 발린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립 메이크업도 완성해줬고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제가 사용하려던 파우더 블러셔는 떡질 우려가 있어서 이 1호 프로징베리 컬러를 치크에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이 되게 부드럽게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뭉치지 않고 예쁘게 퍼져서 이렇게 블러셔로 사용해줘도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업은 다 끝냈고 머리도 조금 더 정리하고 깔끔하게 와볼게요. 일단 제가 머리 길이가 좀 애매한 길이기 때문에 그냥 긴 생머리로 펴주는 게 이쁠 것 같아서 이 폈거든요?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앞머리를 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쁘게 깔끔하게 하는 게좀 쉽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머리로 깔끔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평소에 이런 머리로 자주 다녔다 하면 은 남사친이랑 약속 있는 날 괜히 머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평소에 잘 머리를 묶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오랜만에 묶어요. 전 머리가 지금 짧아가지고 포니테일을 묶기가 어렵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높이 묶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묶으면 긴 머리로 높이 묶었단 말이에요. 좀 아쉽지만 이렇게 묶었다 치고 평소랑 다르게 묶머로딱 나타나면 은 뭔가 스악 슬로모션 우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웃음> 다른 느낌이 드나봐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머리를 막 풀어 다녔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목머로 나타나면은 뭔가 그런 남사친들의 반응이 갑자기 어?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야니 네 묶은 게더 예쁘다 이런 말을 괜히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반했다는 뜻일지도 모르죠 <웃음> 옷은 평소에 입던 옷보다는 조금 힘을 줘야 맨날 보던 남사친도 어? 뭐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입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좀더 꾸민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이렇게 남사친이 남친이 되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의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가을 겨울 분위기로 예쁘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 메이크업을 하고 진짜로 그런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다 뿌듯하고 제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끔 제 메이크업 따라해보시고 저의 인생 메이크업 찾았어요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비록 저는 제 성격이 이래서 남사친과의 그런 로맨스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루어지셔서 예쁘게 알콩달콩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Now you drop back, keep it spicy. There's a fat fact, we on the right tray, yeah. e a Driving me.